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잊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정겨울의 딸인 남소희를 찾는 일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남소희는 서태양의 집에서 다르게 자라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겨울에게는 너무나 아픈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엄마를 잃은 남소희에게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정겨울의 복수가 끝나면 정겨울과 남소희는 다시 만나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남소이를 찾게 될까요 먼저 남소이를 찾는데 주요 단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소이의 목에 있던 붉은 반점이었는데요 정겨울은 당시에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정겨울이 남소이의 외모적 특징으로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작품에서도 서태양의 집에서 만났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다면 소이의 붉은 반점 특징을 알아보는 건 결국 남유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소이를 찾는데 두 번째 단서는 소이의 목걸이였는데요. 이 목걸이는 현재 쓰레기 악당 주에라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남유진이 확인 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단서도 남유진이 확인해야 소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작품의 개연성이 맞겠죠. 남유진은 현재 주에라와의 이별을 고민하고 있고 오세린이 그를 유혹 하고 있는데요. 남유진은 흔들리기는 하지만 쉽게 주에라를 차버리지는 못합니다. 주에라에 대한 마음이 조금 남아있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은 아주 나쁜 범죄의 공범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앞으로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죠. 이런 두 악당의 끈끈한 관계는 반드시 파멸되어야 정겨울이 제대로 복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겨울은 오세린의 모습으로 남유진을 주에라에게 떼어놓기 위해 노력 중이고요. 이번 30화에서 남유진은 주애라가 과거 서태양과 만났고 그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앞으로 남은 분량들을 채울 수 없겠죠. 31화에서 주애라는 다시 남유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남유진은 오세린과 주애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밀고 당기는 양다리 짓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다 남유진은 주애라의 집에서 남소희의 목걸이를 발견할 것이고 이때부터 급격히 남유진과 주애라의 사이는 틀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연인에서 서로 앙숙이 되어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가 되겠죠. 남유진은 본격적으로 오세린과 연애를 시작하고 주애라는 서태양을 차기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서로 모함하고 헐뜯는 최악의 관계로 변할 것입니다. 정겨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주애라와 남유진이 서로 싸우다가 둘다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한 번에 모조리 악당들을 소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정겨울은 남소희의 목걸이를 바탕으로 소희를 찾아 앞으로는 행복한 나날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정겨울이 남소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셨나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정겨울과 남소희가 하루빨리 만나서 행복한 순간을 보내길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